지금 열심히 편집 중이었는데 우리 카메라맨께서 마중을 안 나오냐고 어 국빈 제접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사무실에서 작업하다 말고 갑자기 공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냥 뭐 베트남 한두 번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들어오면 될 것을 마중 나와달라고 알겠습니다 카메라맨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하고 좀 예정보다 늦게 도착한 부분이 있어서 어 불쌍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 아, 바 디산바이 허? 이 em đây nổ. em k h ô n 아 여, 잠깐만 오빠 촬영 중이잖아. 응? 여보라고 하지 말라고. ngay k h 안 n g k 여러분 28만 동 나옵니다. 28만 동. 자, 가자 그래 국빈 대접 해드리지 뭐. 가겠습니다. Bye bye. Bye 이래 e 디 y e b 같이 가 y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판 y e b y 아 더워라 저거 같다 신발 어 어때? 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잠깐만 자 이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미리 나와 계시는 우리 매니저님 형 이제 카메라맨이 아니라 매니저로 등급했어 매니저야? 어 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에이, 안녕하세요. 어. 생각보다 4일이나 늦어졌습니다. 이 곡이. 덥지? 아유, 많이 덥네요. 고생했어요. 이제 철이 형 기다리면 되요 철이 형 이제 랜딩 해가지고 어. 얼마 나올 까요 오늘 생각보다 이미 이레이션 사람이 사람, 없어. 한국, 한국 사람 많지? 아니 나 아까 사진 보여줬잖아. 근 어. 옆에 아무도 안 떴어. 아무튼 코로나는 그, 그, 이제 괜찮으신 거죠? 아니 무증상 양성 나왔어요. 무증상 양성. 그게 뭐야? 우등산 가면 어. 아유 그리웠어 그리웠어 음. 생각보다 4일 더 있으니까 그리워 아니 뭐 산타크로스야 뭐야 이 가방이 뭐나출국갈때 작은 가방이었다 그니까 근데 입국갈때 가방이 크네 <웃음> 아니 그러면 셀럽 선물은 없나요? 셀럽 선물은 카메라맨 복귀 뭐야 그게 아이 카메라맨 복귀가 제일 좋지 아니, 물론 반가운 건 반가운 건데 아니 셀럽이 내보다더 부유한다 지금은 내가 부유하다고? 어, 난더 가난해 수익금 보여줬잖아 얼마 들어오는지 <웃음> 지금 나는 수익 없어 <웃음> 빨리 빨리 수입을 예, 많이 들려서 예, 월급 좀 드리고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갑자기 아무튼 코로나는 이제 완치가 되신 거죠 네뭐 매니저 역할 수행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열심히 네. 촬영을 네.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형 고생했어 아이고 우리 대장님이 이제 오시네 아니 그니까 비자를 프린트를 했었어야지 자 우리 3인방 이제 다시 오랜만에 만나네요 <목소리> 다, 일로와 <목소리> <목소리> 선물 사왔다고 신나는 또 우리 직원들 <목소리> <목소리> 자, 오우 <와우>, 야야 네, <목소리> 야, 좋은 거 받았는데 와와 <목소리> <야>, 받았어 와와라 <목소리> <야. 목소리> 어, 오 저... 저... 네. 아니요 야 이거 좋은 건데 건다 그이거네이런물 같은이라고 마스마트비 이거 또 이제 빠이거니 아니야 이 트아 아트 와 이거, 이거 비싼 건데 얼마니 건데? 사장님 성공을! 아니야. 사장님은 대 원. 왕없어 왕! 자 이제 다 같이 모였으니 식사하러 갈 거고요. 오늘은 조금 더하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더 더한 건가? 다들 신나 가지고 지금. 형수 형수 근데 어디 갈 거예요? 광어 먹. 오우 마스크 선물 받았다고 그냥 맘에 들어요? 예뻐네. 음 예뻐. 그래 이게 예뻐. 햄마 떡갈아 예뻐. 떡갈. 오케이. 자 먹으러. 디토. 오늘 우리 또 먹으러 가. 와 맨날 먹으러 가 맨날. 뚱고지뚱고지빵보여기에요 뚱보. 안 응, 되겠는데 촬영 사람 많아서. 촬영 안 되겠네. 그러니까 어. 음 촬영 안 되겠어. 저기. 자 갑자기 손님이 손님이 너무 많아. 변경 됐습니다. 어 왜냐면 한국분들한테 불편을 드리면 안돼요 이게 촬영을 원하시는 분이 없어요 대부분 다 촬영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불편 드릴 수 없어서 자리 옮기겠습니다 새벽 4시까지, 오후 5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 작업하다가 새벽 3시, 4시 막 그러잖아 예. 여기 4시까지 장사한는 예. 어. 어. 그럼 우리한테 딱이잖아 예. 올라가자 일단 형 일차는 대패고 빨리 나오잖아. 어, 대패하고 한정 시키고. 완전 대패 두개두 개, 개. 항정살두개두개 어. 이렇게 시켜보고 혹시라도 어. 모자르면 더 시키면 되고 김치찌개 두개 하고. 김치찌개 두 개. 어? <놀라> 두, 두 개, 똥님. 예. 예. 똥님 말고 형님.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지퍼요 오늘 슬퍼요. 오늘 슬퍼요. 슬퍼요. 슬퍼요. 슬퍼요. 저퍼요 슬퍼요. 슬퍼요. 슬퍼요. 슬퍼 슬퍼요. 슬퍼요. 슬퍼요. 슬퍼요. 슬퍼요. 슬퍼요. 슬퍼요. 슬 깨도가? 응. 오. 아 무섭다 오늘 얘.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아집 보자 나를 봐. 와.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남자친구 화났는데 이제 얘가 전화 와서 걱정해갖고 막 계속 전화 안 와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 근데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제 어 실로이 실로이 이렇게 하는 거가라고 해? 지 가나? 라이들 네? 얘는 감독이고. 남자친구 연락돼서 일단 반차 연락 왔기 때문에 절대 안 가는 거야. 형수 형수 월급 없다고 얘기해줘요. 내가 얘기했어, 벌써 얘기했어. À, bỏ, không luôn bỏ luôn Bây. Bây bỏ à? À, sao bỏ luôn i c b i à t ả i n h g i i t ề n h à g i u đi o ố n g đ không o n g rồi h n g i đi v là ai c <cười> em có biết m ọ i người đi cái đ <cười>